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두번째 인자인 맵, 리덕스, 디스패치를 to, 리덕스, 프롭스로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넘버는 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add 넘버도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? add 넘버의 경우에는 얘는 그... 전달되는 props가 이벤트만 있고, 이벤트 props만 있고 그 외의 어떤 상태를 전달하는 props는 없죠? 그러면 첫 번째 인자는 없어도 됩니다. null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자 제가 아까 지웠던 function state가 아니라 map dispatch to props 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메소드 리턴 값은 plain 오브젝트예요. 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. 자 일단 에러가 없어야죠.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? 음 여기 있는 이그 우리가 wrap 한 add number의 props 값을 전달해야 되는 저것과 똑같은 값을 이 객체의 property 이름으로 주고요. 저거의 값은 뭘 주냐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줍니다. 예, 그때 에이 예. 함수가 실행됐을 때 스토어에 디스패치를 하는데 스토어는 지금 우리가 임포트를 안 했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되는데 이거 귀찮단 말이에요. 리덕스 리액트 리덕스가 우리한테 제공한 서비스는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가 호출될 때 여기에 Dispatch라고 하는 뭐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겠죠? 아무튼 여기 있는 첫 번째 인자로 store.dispatch라고 하는 API를 공급해줍니다. 함수죠. 그럼 우리는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자, 잘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? 작동하는지 이거를 제가 오로 바꾸고 더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디스패치가 실행이 되면서 얘가 5가 됐고, 누르면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connect라고 하는 저 API는 자, 어, 두번 호출이 돼야 되는데, 첫 번째 호출할 때는 인자가 두 개예요. 첫 번째 인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, 리덕스의 스토어의 스테이트를 리액트의 props로 전달하는 매핑 시켜주는 정보를 담은 함수고요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자는 리덕스의 dispatch를 리액트의 컴포넌트의 props로 연결시켜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면 나머지 복잡한 이런 작업들은 어, 리덕스가 여러분 대신에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그놈의 마법입니다 <웃음> 너무 많은 것들이 어, 이 API 이면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푸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